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내들과 자녀들에게는 낯선 땅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7일을 이제 떠나간 것입니다. 한 3일 지나고 나서, 외삼촌이 자기 조카 가족이 전부 다 떠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뒤를 쫓아왔어요. 아 4일만에 7일길을 따라잡은 거예요. 4일만에 7일길을 따라잡아서 어 이제 야곱과 라반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라반이 처음에 쫓아갈 때는 내가 이놈의 자식 가만 놔두지 않겠다. <웃음> 그런 마음으로 떠났어요. 가만 놔두지 않겠다. 손을 보겠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떠났는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을 해야지 말아라. 해야지 말아라. 털끝 하나 손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엉를을으신 거예요. 라반이 이런 말을 해요. 5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다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보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좀 패턴이 달라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나보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아버지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가지고 있었고 그 조상 때부터 뭔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계속 있었어요. 만져주심이 계속 있었지만 그냥 처음에는 믿는 동 많은 이런 식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던 거고 라반도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야곱과 약속을 하면서 야곱과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중재자이시다. 우리가 약속을 맺는 이 일에 하나님이 중재자이시다. 라고 내세우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믿음직한 것을 내세우게 돼 있거든요. 라반의 마음 가운데 또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라반이 알고 있으니까 예, 네. 나반이 그이 일에 이 약속을 맺음에 중재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반도 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돌무더기를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갈사두다, 갈루에 미스바 네. 한 곳을 가리키는 말이야, 한 지역을 네. 가리키는 말. 여기 여갈사도다 라는 말은 아람으로 우리 밑에 성경 아래쪽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증거의 무더기 그렇게 되어있죠. 예, 그 다음에 갈레이시라는 말도 히브리방언으로 증거의 무더기 그렇게 되어있죠. 예, 그 다음에 미스바는 뭡니까?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인데 여기 49절에 그 설명이 나와있어요. 어떤 망대라는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이는 49절 중간 부분입니다.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나님이 망대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망대가 되셔서 너와 내가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 평화롭게 지내기로 했으니까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느 누군가와 설사 그것이 나와 종교가 다르더라. 사상이 다르더라. 또는 인종이 다르더라 심지어는 저 북한 사람들이라도 원수로만 사는 것도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과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서로서로 서로 좀 타협하면서 종교는 서로 다르더라도 함께 힘을 모고 함께 뜻을 모아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 저 사람 싫어 그랬다고 싫다고 피하지 말고 같이 서로 어울려서 달콩달콩 재미나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서로 평화하고 화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세계 열방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립니다. 아멘.